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고민 메일들을 보면 제가 느껴요 대부분 행복하지 않구나 지금 굉장히 마음속이 불안하고 뭔가 고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구나 항상 느낍니다 오늘은 그 행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많이 느꼈지만 이 행복이라는 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내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막 느껴질 때 이 행복감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살다 보면 어떤 프레임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이 프레임이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틀이 아니라 대부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나를 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껴 맞춰야 나만의 어떤 가치가 생기는 어떤 그런 구조에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 대리 과장 차장 이런 직급이 생기고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직급은 아니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에 내가 맞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적으로 누구한테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지시하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급이나 직책이 나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남한테 싫은 소리 해야 되고 남한테 안 좋은 소리 해가면서 나의 본연의 어떤 성격과는 다른 어떤 삶을 대부분 살아가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직장에 나갔을 때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거기에 노출이 되고 자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나면 어떤 또 공허함이 생기죠 나는 어떤 존재일까 직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가고는 있는데 내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아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겠고 돈은 벌어야겠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은 이게 맞을까 누군가 정해 놓은 게 아닐까 누가 보기엔 그냥 백수예요 나는 이걸 취업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도 남의 눈치도 자꾸 보게 되고 점점 내 본연의 모습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진짜, 내 이름 석자, 김철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어떤 음색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본연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꽁꽁 숨기고 다른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자꾸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혼란이 와요.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진짜 내 모습은 이건데 저도 직장생활을 할때 관리자급으로 일을 했는데 회사의 어떤 그 매출 압박 이라든가 회사가 원하는 어떤 이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맞춰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그만큼 해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계속 괴리감이 있었죠 주말이 되거나 퇴근을 하고 나면 또 공허함이 밀려와요 음, 내가 진짜 내 성격대로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내비칠 수 없게 이렇게 10년 넘게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에 내가 너무나 매몰되고 있는 건 아닐까 자 그때부터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파워블로거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 닉네임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팀장, 회사에서 뭐 과장 이런 직급을 달고서 내가 글을 쓴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냥 내 이름 석자 가진 내 본연의 가치 그대로 어떤 주제라든가 내가 가진 고민이라든가 그냥 그대 내비칠 뿐이었죠 근데 누군가가 반응을 해요 내가 가진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글을 썼음에도 그저 그 글이나 내 가치에 대해서 누군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아 내가 나 그대로 내 이름 석자 가진 그대로 나를 누군가한테 내비쳤을 때 가치를 느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완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누군가가 내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것 같아요 내 안에서 스스로 행복감을 끄집어 내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이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업준비생이라면 자존감이 많이 무너질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할 곳이 하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어딘가에 그냥 떠도는 나그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 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 가치를 내 보일 줄도 알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음 아직 취업이 안돼 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소속감도 없고 내 가치는 자꾸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소속감을 가지는 건 이제 나중에 일이잖아요 자그 전까지 내 가치를 한번 느껴 보려면 차포 다 떼고 계급장 이런거 다 떼고 내 본연의 가치 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나의 가치 내가 가진 신체 건강한 몸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글을 쓸수 있으니까 저는 글을 썼어요 아주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 아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배워서 이미 할수 있는 거 그런 어쨌든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일단 할 수는 있으니까 누군가 타이틀을 쥐어줘가지고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이 누군가 만들어 놓은 타이틀을 가지기 전에 내 본연의 걸로 승부를 할수 있는 거 본연의 걸로 무언가 내 보일 수 있는 거 사업이 힘들었고 자존감이 막 무너졌을 때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사업이 망했든 사업이 잘 되든 말을 그대로 반기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야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졌던 타이틀을 잃었든 간에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존재가 있다는 거자 이건 동물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내 가치를 인지해 주는 사람을 만나든가 동물을 통해서 그렇게 교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본연의 그 능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 영원한 행복보다는 내가 마디마디 끊어갈 수 있는 행복들이 있어요 인생이란 걸이큰 원이라고 보면 이게 큰 원이라고 해서 한 번에 어떤 쉼 없이 계속 돌아가는 원이 아니라 그 구간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 20대 있고 30대 있고 취업 있고 그리고 행복이란 것도 내가 지금 만든다고 해서 영원히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구간이 이렇게 막혀요 그걸 인지를 하면 내가 지금 힘들 때 남들은 영속적인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그들로 계속 이 끊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끊어 가야겠죠. 다른 타이틀이나 누군가 프레임을 씌워줬을 때 생기는 어떤 아 행복감 그게 시작되기 전에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 되죠. 정신없이 어떤 목표대로 막 살다가도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행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직장에 다닐 때도 일요일 저녁에 한 8시에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어디 카페에 가서 뭐 다이어리를 쓴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책 한쪽을 본다든가 이정표 같은 거죠 앞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 버틸 수 있는 힘을 누적시키는 아주 작은 시간인 거죠 행복하지 않을 때마다 내가 고개를 떨구고 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내 고개를 다시 들어 올리게 도와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 무게는 내가 감내하는 게 맞아요. 억지로 그 고개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고개 든게 유지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떨구게 돼요. 그런 프레임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도 내가 느낄 수 있는 나 본연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습니다. 예전보다 행복한 게 너무 끊겨 가지고 걱정이라면 영속적인 행복보다는 결국엔 끊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끊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여러분들이 어, 익숙해졌으면 어, 좋겠습니다